자 여러분 갑니다, 갑니다. 지금 지금 여기 우측 하단 보시면은 보이시죠? 어 파운드엔 파운드엔 쇼트 세럽 오라 해가지고 지금 약 93핍. 그 다음에 유로파운드가 바이 세업 오라 해가지고 약 56핍. 그 다음에 이제 유로 달러는 아직 어뭐 많이 안안 움직였는데 바이 세업 똑같이 오라 해서 지금 현재 약한 8천 불 정도가 약뭐 하나로 뭐 거의 900만 원 돈이죠? 제 생각에는 네 지금 8천 불 정도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트레이딩뷰에서, 어,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유로파운드, 그리고 파운드는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어,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유로파운드 채체는 상당히 간단하면 데일리 차트를 보았는데, 지금 그냥 딱 화면에만 봐도, 여기 서포트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뭐 2018년 4월달, 그리고 2019년 어, 1월 28, 뭐, 25일 해가지고, 거의 뭐, 한1 0개 뭐, 거의 1년, 거의 1년 다 돼가지고, 처음으로 일 돌아왔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게 내려온 거 보고, 어, 바운스가 나올 걸 알고, 저희는 이제 거래를 했습니다. 자, 유로파운드는 이게 끝입니다. 뭐, 다른 거 필요 없죠. 그냥 짝대기 하나 그었을 뿐인데, 어, 저희가 성공적으로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기술적 분석인데, 어, 이제 차트를 보고, 이제 타이밍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 이제, 이 셋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놓치신 분들이면 뭐, 당연히 뭐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희 이제 그룹에서는 다 공, 공유를 해드렸고요 어, 그 다음에, 이런 뭐 공유를, 이런 거뭐 공유를 해드리지 않아도 저희 이제 학생분들은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이제 거래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캐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파운딩한번 봐볼게요. gbpjpy. 자, 파운딩인데 이제 파운딩인 같은 경우에는 자, 트렌드 라인을 한번 그어서 이제 다운 트렌드 있는 거알수 있죠. 다운 트렌드 있는 거알수 있고, 그 다음에 레지센스를 잡았는데 딱이 정도.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부 반응 나오는 거 보고 저희는 이제 거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뭐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이제 짝대기 두개 그었죠. 짝대기 두개 그어서 제가 이제 성공적으로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 제, 저희가 마스터 클래스에서 알려드리는 저희가 알려드리는 이제 기법.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어, 토대로 해서, 성공적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저희, 뭐, 제가 한 것처럼, 뭐, 8,000불, 뭐, 9,000불, 뭐, 만불돈, 뭐, 이런 게, 어, 매일 이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은, 어, 제 조금이라도, 어, 사이드, 그 부업으로, 뭐, 하루에 만원, 십만원 돈만 해도, 성공적으로, 이제,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될수 있고, 상당한, 이제, 상당히 많은 돈을, 어, 또 버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또 부업으로 좀 버실 수, 더시고 싶으시다면 어 기술적 분석 마스터 클래스 에 대해서 어에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